논가들은 굉장히 여유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다는 어떻게 외우면 쉽냐 면다 되니까 보통 약 보면은 사라고 써진 것이 또 많아요 사라고 써진 것은 어떻게 외우면 쉽냐 면 죽을 사자라 생각하면 돼요 네? 치료예요 죽여버려야 냥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라고 써진 것은 아 이것은 치료제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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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가들이 이게 다가 뭐고 사가 뭐고 카가 뭐고 라가 뭐고 이게 농가 우리는 알지만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가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다는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다 되니까 다예요 예?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이게 다 라고 써져 있는 약들은 예를 들어서 농약을 제일 잘한 사람이 왕복으로 흠뻑 뿌리면 60%만 묻고 40%는 에 떨어져요 감수지를돼 가지고 흠뻑 아주 그냥 나무를 뽑아고 물에 담궈 갖고 빼지 않는 이상은 40분을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다라오 써진 약들은 앞에 이파리가 묻고 뒤 이파리가 안 묻었어도 안 묻은 이파리로 이동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째요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비싸고 대신 전체안 맞는 부분까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성이 빨리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약 보면 은 사라고 써진 것이 또 많아요 사라고 써진 것은 어떻게 해보면 쉽냐면 죽을 사자로 생각하면 돼요. 네? 치료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라고 써진 것은, 아, 이것은 치료제구나. 그 다음에 카라고 써진 것들은 그 보호제이기 때문에 다이제이라든지 캡탄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그냥 묻어있다가 비가 오면 다시 꺼져요. 보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을 쳐도 내성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왔다 하면, 학생이 왔다 하면, 약방에 가면, 제일 비싼 약을 주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학생 와보면 제일 비싼 약을 주시고 뭐냐고 주냐면 예를 들어서 해비치를두 봉을 줘요 모든 약들은 두 배에서 쓸때 약해가 나면 등록 안 해줘요 두 배까지는 그러니까 해비치를두봉 주고 예를 들어서 프로게는한봉 줘요 이것은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다 라고 써진 약들은 그런 약들은 한봉 누나 두봉 누나 세봉 누나 똑같아요 침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해야 그 제대로 했냐면 은 4라고 써있는 약들은 한복 넣을 때하고 두복 넣을 때하고 세복 넣을 때하고 치료 효과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만? 브루겐을 두복 넣고 햇빛을 반복만 줬어야지. 그렇게 처방, 여러분들이 이, 그, 작용 코드별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처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서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엊그제, 나중에 도 4월 15일하고 19일 큰 서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착과가 아, 일찍 수정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좀 늦게 개화된 배들은 아직 윤곽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다돼서도그 어, 사리폐를 받게 되면 이런 그 자국이 남게 되고, 이렇게 피해가. 근데 어느 정도 수정이 완료된 뒤에 사리폐를 받게 되면 나중에 보면, 수확기 때 보면 배가 갈색 배이기 때문에 많이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주배를 기준으로 해서 나주배는 금년도에 4월 2일을 만기기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타지역도 경기 충청지역도 과거에는 뭐 10일 이상 차이가 났지만 요즘에는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월 6일이 그 만기기였는데 금년도 4월 2일로 5일로 한 4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 일정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좀 길게 잡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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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뿌렸던 석회에서 흡수한 칼슘을 흡수해서 거의 80% 이상이 칼슘 흡수를 유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그 칼슘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이도 적게 될뿐 아니라 나중에 저장성도 떨어져요 칼슘을 다섯 명이 나눠 먹었으니 그래놓고 늦게 섞어 가지고 지베린 처리해서 크기만 키우면 나중에 갑자기 크면서 열과 현상도 많이 나오고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적과는 나주 기준에서 만개 한달 이내에는 한 과정 다 하나씩만 두면 돼요 무조건 그래 가지고 1차 적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 적과는 1차 적과 끝난 후한 일주일 사이에 그때는 이제 간격을 보고 모형을 보고 그때는 어느 정도 수확기 때배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숫배가 있는지 아이고 유체가가 있는지 유체가 있으면 유체가 제거하고 좀 적더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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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면은 속간 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좀그결신량이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씌어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에 배를 추락하려면 9월 5일이면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많이 붙여 가지고는 추석출하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이달 25일부터 배 석고기 작업을 나중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시작하면 왜 4월 25일 날 이렇게 빨리 연락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돼가니 인부마 하면 이제 인부들이 날짜를 정해줘요 나 그때 들어가려 아유 너무 빨라서 안돼 나중에 와 그러면 매 꼬치 가려버려 인부들이 날, 자꾸 날짜를 정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을이 바뀌었어요 인부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걸 섞다 보면 요될것 나중에 그냥 떨어질 것까지 다 섞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무 잘 다니는 농가들은 큰 나무 하루에 새로 나무 하면 끝나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과가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젓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면 지배는 리회될 일과, 이식과 대고 안 돼요. 너무 이쁘면 안 돼. 약간, 뭐랄까, 그, 항아리, 위, 이렇게 약간, 유체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 이것이 대고 합니다. 물론, 이 꽃밭이 붙어있는 것은, 유체관은 70%가 습비가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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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대상 과일은 몇번 읽었어요? 2번, 4번, 5번. 뭐, 이걸, 5번을 두고 <웃음> 적과하신 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미 빨리 돼가지고 빨리 꽃이 피서 빨리 수정이 된 것들은 어린 꽃들이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꽃받침이 잘안 떨어져요. 펜은 많이 붙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숲배 그 모양이 된 그런 과소원들은, 아, 옛날 과거에 그런, 전체가 다 꽃받침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속골 방법이 없어. 그래서 꽃받침을 들고 젓과 했는데, 나중에 수학기 때 보니까 정형과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걸 봤더니, 유채가가 많은 과소원들은 주지 젊은 가지들이 보면 열, 찍힐 수가 적다는 얘기. 주지만 많고, 그러니까 오래 묵은 꽃대다가 배를 타니까 나중에 그 유채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대신에 유체가 적었던 그런 과소들은 삼, 사년생 가지가 많았던이직지가많다니얘 주지, 열매를 갖고 있는 주지는 서너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고 열매 다는 젊은 가이들이 한나무에 3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 가이들은 한 가지에 배가 10개씩 달려요 300개를 충분히 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막 이렇게 뭐 영양제를 해 가지고 정형과를 만들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만든 것이 제일 중요하다 Here we go! Yeah. <laughs>